아니야? 공진이 형이 얼마나 이제 방에서 징징거리는지 알면은 사람들 다 놀라요 진짜로 그냥 뭐 맨날 아 죽겠다 시드로 들어간는데 갑자기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기 쥐었다고 니도 그러잖아 어서서 한번 난리 펴가지고 아그 민상이가 동영상 찍었거든요 아, 동영상 찍고 있는지 몰랐어요 민상이가 찍었거든요 이거 여기지. 앞에서 찍었어요. 내가. 이게 사람이 지가 올라오면은 이 정도로 올라올 수 있구나. 근데 심장마비 걸린 줄 알았어요. 음 맛있지. 한국 커피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아 이거 좀 원두가 좀쓰데 진짜 제가 이제 커피 맨날 먹어서 이제 커피 원두 맛을 좀잘 알거든요. 아, 네. 잘 아, 알죠. 진짜 여기 원두가 좀 쓰다니까? 진짜로. 아, 커피를. 커피나. 아, 커피를 이제. <웃음> 아, 아니 면도. 아 일본 면도기도 <웃음>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웃음> 면도가 어떻게 지금 턱에 지금 빵꾸가지만4 네 군데났어요 지금. 아니 면도기가 진짜 안 좋아요. 김준형, 그 자기 면도 안 해요? <웃음> 난, 난 면도했어 그때 몸 사우나에서. 아근데 저는 면도하기전 여기 왁싱해가지고. <웃음> 턱에 지금 빵꾸가지만한번 영웅이가 이제 한거 봤다가, 검지 이미 이제. 야 김영웅, 너 해병대처럼 악이라고 대답했는데, 악 이러는 거예요 <웃음> 근데. 해병대 가지도 않았는데 동준이 형이 옆에서 악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사회복무원 나와놓고 물어보면 <웃음> 현역관 줄 알겠어요. 자기가 목동야구장 야구할 수 있게 자기가 지켰다고. 어, 그렇죠. 지하철. 제가 오목 교육에서 이제 했는데 그 오목 교육이 이제 목동야구장 우리 고등학생들이 오사 야구하잖아. 요 17년에 이제 복무하고 19년에 이제 끝났으니까 그때 얘네가 이제 아마 고등학생 때였을 거예요. 맞아, 우리가 그때 어, 이제 맞아. 맞아. 내가 있어가지고 얘네가 야구할 수 있었던 거야 목동에서. 그거 알아야 돼요. 상무 때 이제 야구장을 가는데 갑자기 노루가 이렇게 아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노루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놀랐죠. 저기 저희 뭐냐고 저기 산에서 노루 내려오고 막 갑자기 막 경고가 울려요 밤에 소등 딱 하고 1 0시에 소등하고 저전 생활관 다 조심하라고 멧돼지 출몰했다고 멧돼지 잡는 사람들 와가지고 막 멧돼지 잡고 멧돼지 소탕 작전. 그래서 야구장 나가지도 못했어요. 몇대수 소탕장 해야 된다고. 진짜? 멧 대치 썼다. 장다 진짜로! 상무들진 <웃음> <웃음> 진짜 재밌는 것도 진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룸메이지가 키움에송승문 대형이었거든요. 맨날 얼굴형 보면 웃겨가지고 서로 막피싸스하고 가끔 연락하고 송물아 스타벅스 5만 원보내주더라고요꼭 이건 꼭 내보내주세요. 송문이 형 이제 좋은 사람이라는 걸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니도 형은 좀 좋은 사람 그 사람인데, 그니까 러 저는 원래 눈치를 안 보는 스타일인데, 이제, 점점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실력이 진짜 형이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게, 내가 실력이, 어쨌든, 내게 있어. 막, 어, 나 잘할 수 있어. 나 잘해. 하면은, 뭐, 결과도 내고 하고 있으면은, 사람이 더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못할수록, 눈치를 들고, 조금, 눈치도 보게 되고, 저는 진짜 저는 좀오랫또안 그런 게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있는데 잘안 되고 하니까 더 움츠러들게 되고 어, 도망치고 싶고 음. 이랬다니까 윤규야 <웃음> 어, 형이랑 같이 이제, 음, 음, 음. 이제 엔트리 확대 엔트리 되는 날 올라가자 음, 음.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둘다못 올라가고 음. 제가 하루 뒤인가? 이틀 뒤인가 올라가죠네 맞아요 근데 이제 공진이 형이 <웃음> 저한테 같이 원정에서 이제 얘기했었는데 9월 1일이었나? 그치 9월일일 광주 게임인가 맞지? 광주 게임 와 우리 광주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둘다못간거죠 완전 진짜 사람이 뿔나가지고. 전또 그거죠. 이게 남한테 막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제 자신한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좀 저한테 화나면 더 화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습해. 그러다 뭐 그렇게 하다가 오버하다 보면 다쳐요. 그래서. 그때 일주일 뒤에 또, 또 다쳤어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 군에서 있으면 은 심리 상담 선생님 한번들모시거든 네. 뭐, 뭐 그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안 바뀌겠지만 더좀 그게 맞는 것 같고 좀 저를, 저를 좀못 낮추는 것 같아요. 저, 저, 저한테 화가 나면은 막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거. 같아요. 진짜 대단하니 저한테 이제 진짜 장난 반 농담 반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시즌 초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형나 올해 일본에서 주전 센터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진짜 야 무슨 소리야? 안돼 넌할수 있어라고 했지만 진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즌 초반에 이제 현지가 일본에 있었잖아요. 그러더라고. 형나 올해 배관 다친다 했는데 진짜 신거예요진짜 진짜, 진짜. 그래서 와. 말의 힘이, 말의 힘이, 이거 말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이 말의 힘이라는 게 있구나. 어, 잘 챙겨주는 선배? 선배? <웃음> 전홍건이하고좀잘 챙겨줘. 되게 막 좋은 것 같은 것도 많이 니까 그럼 석유 형님, 많이, 많이, 진짜 많이 챙겨주죠. 신발도 많이 주시고, 저한테는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이제. 소리 많이 하는 그러니까 제쓴소리 하면... 그러니까 진짜 쓴소리도 많이 해주고 응. 잘 용품 같은 것도 맨날 없다고 없다 고 하시는데 막 다음날 밤막 장갑 주고 그러시고 진짜 저는 어쨌든 입단했을 때부터 계속 진짜 그러니까 원석이 형 덕분에 많이 이렇게 장비 같은 것도 받고 자욱이 형도 전 지금도 자욱이 형이 준 가드랑 이렇게 쓰거든요. 장갑이나 뭐 장만이나 이런 거 저경이나 원석이형이나 그냥 좀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나도 잘 되면은 저렇게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되게 저경은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는 것 같고 뭐제나이때 느꼈던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해주시고 여기서도 되게 내가 힘들어할 때나 뭐 이럴 때좀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원석이형은쓴소리를좀 이제 마음복하게 먹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맨날 뭐 그런 이제 정신을 이제 정신을 못 차려가 고 이제 그런 얘기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좀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좀고기가좀 죄송해요 제가 이제 잘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못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뭔가 아 이제는 뭐 어릴 때야 스물 살 때, 스물 한살 때는 좀아 제가 잘해서 나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고기가좀 음. 볼 때마다 좀 죄송하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또 이게 한번 해보니까 나한 계속 있고 싶어요. 더 잘해가지고 욕심이. 계속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제가 갔을 때, 올라갔을 때 처음 그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야구 아됩니까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어. 이게 진짜 어릴, 어릴 때부터 야구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내가 생각한 야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냥 내려가기가 싫었죠 어떻게 그러니까 내려가 내려가 있을 때도 빨리 올라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몸이 좀안 좋았는데 빨리 서들, 서들었다 보니까 이게 더좀 부상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다안 나은 상태로 빨리빨리 빨리 하려고 마음만 마음만 급했던 거죠 욕심이 근데 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저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하는데 그냥 거기에서 시합을 안 뛰더라도 이제 잘하는 사람들 하는 거 보고 거기 있으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뭐 그런 거 보면은 아 나도 잘해서 저런 거 느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많이 들고 그렇게 보면 이번 캠프가 두 선수한테 중요했겠네요. 네. 네 되게, 되게, 일단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둘이서. 그냥 아, 네,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제 애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뭔가 목적지가 저 앞에 보이는데 저기를 걸어 올라가냐 못 가냐 싸움인데 이제 동진이 형이랑 저는 이제 어쨌든 나이도 이제 먹어 가고 있고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포기를 못 하는 거죠. 진짜 너무 힘들고 해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아 물론 이제 방 들어와서 녹초되고 이제 하는데 그래도 다음 날도 아 어떻게 나가지 하더라도 나가서 그거 이렇게 하니까 진짜 감독님 말대로 내년이 더 뭔가 조금 자신감 있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니까 많이 한 만큼 근데 제가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기자들 그런 얘기 있더라고. 애들이 이렇게 하면은 12월, 1월에도 이게 아까워서라도 훈련을 할것 같다. 근데 저도 계속 그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하면은 어떻게 보면 12월, 1월은 B시즌인데 운동을 이제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 시즌에는 뭔가 그런 생각 들어요. 좀 내가 놀면은 이게 지금 한게좀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일단 다짜놓긴 했는데 좀 바로 또 다시 훈련할 생각이어가지고 민 선수 네. 네 저도 원석이 형이 원래 삼성 처음 왔을 때 몸이 엄청 좋았잖아요 아 그때 했던 그 트레이너 트레이닝 센터? 뭐 그런 데 있다고 해서 봐보라고 투자하라고 네. 해가지고 거기 알려줄 테니까 거기 가라고 해서 그볼컵 한번 해보려고 오. 내년에는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내년에? 네. 네. 전 하늘이 형 어, 선수가 되고 싶어 일단 야구 되게 잘하잖아요 팀이 필요할 때딱 해주는 그런 선수? 이게 벤치에 있다가도 필요할 때딱 나와서 바로바로 해주는 그런, 그런 선수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막 어떤 선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것보다 이제는 조금 즐기면서 야구를 진짜 내가 너무 행복해서 하고 싶어요. 해야 된다, 막 잘해야 된다 이런 그냥 후회 없이 음. 만약에 이제 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할수 있을 때 후회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다 이제 해보려고.